저다 저는... 네, 안녕 동치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비가 오는 날 특히 장마철이 되면 운전하기가 불편해지죠 특히 비가 내리는 날에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비가 내리지 않는 날에 비해서 1.2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빗길 사고를 대비해 타이어, 와이퍼, 워셔액 배터리, 라이트 등 미리 점검해 놓아야 해둘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 유리 안쪽에 생기는 김서림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모 유리 중 특히 측면 유리 안쪽에 생기는 습기와 김서림 때문에 불편했던 것을 조금 특별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비가 오는 날 특히 장마철엔 우산을 써도 새찬 비출기 때문에 옷이 젖고 또차 안으로 빠르게 올라타 운전하다 보면 몸에서 나오는 열기로 습해지고 창문엔 김서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특히 좌우 측면 유리의 김서림은 바깥쪽 식별도 힘들지만 사이드 미로 확인이 힘들어 진로 변경이나 끼어들 힘들어지는데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김서림을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알려 줄게. 그 방법은 바로 이건데 김서림 방지 필름이야. 모두가 아는 것처럼 방수 필름이 가격대가 1, 2만 원대로 비싼 편이고 사이드 미러나 창문 외부에 부착해서 물기가 맺히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나는 이걸 뭐든지 다 있는 곳에서 구입을 했는데 국산 제품으로 2,000원밖에 안 하더라고. 하여튼 오늘은 이 필름을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할 거고 오래전에 이런 발 필름의 효과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던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필름을 사이드미러와 측면 유리의 바깥쪽에 붙이고 물을 뿌려서 효과를 검증했었지 그런데 오늘은 이 필름을 바깥쪽이 아닌 측면 유리의 안쪽에 붙이고김소리면 어떻게 반응되는지 테스트를 해볼 거야 바로 시작해볼게 우선 운전석에 앉았을 때 사이드미러가 보이는 곳에 유리 안쪽면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부착할 부분에 물을 충분히 뿌려 적셔두고 구착면이용필름을 제거하고 필름을 붙이고 밀대나 타월로 밀어서 물과 공기를 빼주고 다시 코팅면 보호필름을 벗겨내면 끝 일단 작업이 끝났으니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해봐야겠지 물을 끓이려고 작은 포트를 가지고 왔는데 차 안에서 물을 끓여서 김이 나게 해볼거야 차 안에 김이 꽉 찼는데, 보는 것처럼 썬팅이 된 유리면은 김서림 때문에 바깥쪽이 전혀 보이질 않지만, 필름이 붙어 있는 곳엔 김서림이 생기질 않아서 바깥쪽이 깨끗하게 잘 보이지. 꽤 만족스러운 결과 나왔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혹시 올 여름도 작년처럼 비가 많이 내릴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빗길 운전은 평소 때보다도 여러가지 이유로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빗길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사망자도 훨씬 많아졌다고 합니다 수시로 차량을 점검하시고 오늘 보신 내용이 빗길 안전운전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네,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치뷰